사실 나도 똑같더라고 내 기쁨은 내 질투가 되고 슬픔은 항상 약점이 돼 사실 나도 다를 게 없더라고 생각해 보면 난 친구보다 너 도리 강아지 더 사랑해 특별한 실 똑같더라고 특별함이 하나 둘 모이면 평범함이 되고 어두하니 서서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비극은 언제나 발벗고잘 때쯤 찾아온단다